콜레눈 이거 별로 맛없던데? 근데 이 건포도가 더 싫어. 왜? 건포도를 왜 빵에 넣어 먹냐 말이야. 누가 어? 건포도를 빵에 넣어 먹냐?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맛없는 거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그렇지 맛없지 않을 거야. 64강으로 갑니다. 맛없지 않을 거거든 내 생각에? 통 곡물 시리얼 맛없네 응 <웃음> 맛없는 거 맞네 응, 응. 아둘둘다 별로 안 좋았니? 아 맛없는 거 맞네 아 뭐야 이거 응? 뭐야? 개맛 없는데? 아니 사진 존나 개맛 없어 뭐야? 나 이거 뭔가 했어 무슨 이거 약간 폭발 후에 건물에 잔해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시리얼이라고? 뭐이 아니야? 시리얼이 왜 이렇게 생겼어? 튀김으로 가자! 여기 간장이 있잖아! 소스가 있는 걸로 간다! 맛없는 거대 맛없는 거면은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으면 소스를 찍어 먹는 걸로 가야 돼! 소스 맛이거든 원래 음식은 갓김치! 야 이건 갓김치지 갓김치는가시잖아 맛없는 거 고르는 거라고? 아니걸아 그러면 나는 맛없는 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고르자 응.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싫은 거 고르는 거라고? 진짜? 아니 나.. 에이 몰라 에잇 에이. 알게 뭐야? 난 좋아하는 거 고를래 간장게장! 맛없는 거는 이 이상형 월드컵 만든 이 생각이고 어? 간장게장이 어떻게 맛이 없어 응? 앞에서 군침 울리던 거 여기서 닿네요 <웃음> <웃음> <웃음> 버섯볶음 같은 걸 누가 쳐먹죠? 참지해장국 존나 맛있지? 버섯볶음 같은 걸 누가 쳐먹는단 말임? 누가 저렇게 버섯만 볶아서 먹어? 말이 돼 저게? 비지찌개 존나 맛있는데? 씨 말, 먹을 줄을 모르노 이거 만드.. 마 파두부 존나 맛있지. 응. 맛있겠다. 제일 맛없는 거 고르라고 적혀있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겠다. 고도 솔직히 먹을만하긴 한데 산낙지가 좋아요. 야채, 와 편육 존나 맛있는데! 와... 편육 존나 맛있어! 편육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죽음! 존나 맛있음! 마늘증도 존나 맛있는데? 와 근데 저 이거... 어, 간은 좀 그런데? 간은 좀 그래. 근데 이게 염통인가요? 저 순대 먹을 때 이렇게 생긴 내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존나 맛있어 마늘 쪽은 그냥 뭐 그냥 반찬 곁다리자네 응? 이거 갑시다 이게 염통이야? 아 그렇구만 육고기 소스 비빔 나 이거 뭔지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 맛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고른다 사실 저는 보신탕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제 애비가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개불 개불 콩국수 간다 야 이거 오이냉국도 존나 맛있는데 가메기가더좋아한데 어... 숙성치즈 이거는 곰팡이아 곰팡이처럼 보이는데? 근데 제가 숙성치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 갑니다 야 이거 안 먹어봤는데 깻잎장아찌 존나 맛있지 깻잎장아찌 싫어하는 사람이 어있어 존나 개맛있는데아 존나 깻잎장아찌 존나 올려서 밥 존나 처먹고 싶다 플레임 요거트 존나 맛있는데? 야 이거는 둘다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아 연어도 먹고 싶다 아 피자에 풀이는 파마산도 숙성치즈예요 깻잎 파도라고 어째서? 어째서? 하 아, 근데 닭발 얼마 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연어는 최근에 못 먹었어 연어 먹고 싶어 본격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기 소래눈 이거 별로 맛없던데? 근데 이 권포도가 더 싫어 구해 건포도를 왜 빵에 넣어 먹냐 말이야 어? 누가 건포도를 빵에 넣어 먹냐 어 진짜 건포도 빵에 넣을 생각하 진짜 죽여야 돼 잡아줘야 됨그래 그냥 어? 건포도를 왜 빵에 넣어 좋으면은 지가 다 퍼먹지 짜증나 진짜 나 그래가지고 그 모카빵 안 먹잖아 모카빵에 건포도 들어가니까 연근조림 콩자반 둘다 좋아하는데 연근조림 가자 이게 좀 씹는 맛이 더 있어 약밥 존나 극혐 오나 근데 둘다 이거 좋아하는데 저 번데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짭짭 아 그치만 우리 민초 기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응? 민초 기 살려줘야 될것 같네 응 민트초코 기 살려줍시다 번데기 먹고 싶다 살떡 아이스크림 전병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맛도 그냥 그런데 먹기가 좀 불편해 전병 좋아하는데 이게 왜 맛없는 음식이지? 나또안 먹어봤으니까 돼지껍데기 갑니다 저그 개똥 같은 걸 누가 먹는단 말이야 아, 이걸 누가 먹니? 다지볶음 같은 거를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게 뭐지? 양파 음료? 또라이 아니야? 이런 걸왜 팔아 이거 갑시다 가지 네. 음. 제일 빠르게 치다 <웃음> <웃음> 파김치 와 이거 나 이거 둘다 진짜 좋아하는데 아헐 근데 저는 저는 오이가 같이 들어있어서 도라지무침 가겠습니다 저 오이 같이 들어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채피자로? 어? 비건 비건피자라고 뭐 이게 이, 이거는 사진이 좀 이상한데? 오이김치 합시다 저 오이소박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혀 없안 먹어봤어 응. 토마토주스 갑니다 생토마토주스 진짜 좋아해요 완전 맛있어요 코코넛 음료수 여러분 제가 저번에 중국 갔다가 코코넛 이렇게 따가지고 파는 건가 그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코코넛을 대체 왜 처먹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 맛이 개존내 디스커스팅하던데? 맛이 그냥 무맛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내 디스커스팅하다니까 양배추 쌈 진짜 좋아해요 이거 쌈장에 이렇게 싸먹으면 존나 맛있어 추어탕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야 급식 카레 야나이것 때문에 제가 카레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카레 싫어하게 된 이유가 급식 카레 때문이거든요 닭가슴살로 갑시다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 메밀소바 근데 사실 저는 고수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메밀소바 갑니다 야 물회 밥? 고민할 필요가 없어 편육 진짜 맛있어 저 편육 진짜 좋아해요 근데 먹을 데가 없어 없어서 못 먹어 진짜로 그냥 양패추 쌈이지 이는 찬낙지지? 응? 밥 싫다며 그치만 물회잖아 마파두부 맛있던데 마파두부 갑니다 이거 마파두부 중국에서 중국 애들이 만든 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마파두부는 그냥 두부볶음이더라고 중국식 마파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거 보신탕도 진짜 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집은 진짜 누린내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플레인 요거도 갑니다 콩수지 아이 뭐 32경은? 저밥이네요 아이 망설임이 없고 에이 참나 아 쉽다 쉬워 응? 뭔가 인간 인거 인간인거. 싫어하는 걸로 했어야 했네 민트초코 추어탕 음... 추어탕 야 이거는... 아선지의장국수 진짜 맛있는데 근데 나 도라지 문침 너무 좋아해 추어탕보다 민초 이거 간장게장. 아 이거 1등 간장게장이겠다. 비지찌개. 이건 곱창이지. 그지만 이미 떨어졌어 민초. 연어. 좋네 맛있지. 이거는 비지찌개. 비지찌개엔 고기가 들어가잖아. 가면이 가자. 응. 음 비지찌개 고기 안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고기를 꼭 넣어줘야 되는디? 야 이거는 물회밥이지. 솔직히 나는 물회에 밥 넣어 먹는 거 싫어. 면이 좋아. 응? 연어. 아 이거 어렵네. 에 마파두부 가자. 도라지야 미안하다. 도라지 저거랑 편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이건 간장게장이지. 일단 간장게장이네. 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응? 그치만 난 초장을 좋아하니까 산낙지로 간다 이거는 간장게장이지. 간장게장과 추어탕이 붙는다면? 그거는 다 간장게장이에요. 이거는 나는 초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메기 간다. 과메기 진짜 맛있어. 이건 사실 둘다 똑같이 좋아하긴 하는데 연어는 진짜 그냥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데 약간 편육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나 편육 어디서 사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어릴 때는 막 그냥 어른들이 막 주고 이러니까 먹었는데 근데 크니까 내가 어디서 사먹는지를 몰라 편의점 가면 팔아? 근데 그런 거는 살짝 그 편의점 음식 같은 그...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 어디서나 똑같이 별로라고? 아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데 집사들이 뭐라라 응? 그래서 아무튼 나는 편육을 클릭할거라 이 말이야 응? 연어는 어디 전나 먹을 수 있다고 어, 이거는 맛봐두고 오, 어,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봐봐 편육은 간장에 찍어먹고요 과메기는 초장에 찍어먹거든요 근데 전 초장을 더 좋아해요 과메기로 가면 이거는 간장게장이지 이거는 간장게장이지 초장도 간장게장을 이길 순 없다 초장 우승이요 에 <웃음> 아니야 간장게장이 우승이야 이 간장을 찍어먹는 간장은 초장을 이길 수 없는데 또 초장은 간장게장을 이길 순 없어 어 크,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왠지 예술적이네요 그쵸? 예술적인 모순이랄까? 아 존나 예술적인 아이러니네요 음. 요플레 뚜껑 질릴 때까지 본 작품 음? 버.. 이거 중에 버리기 아까운 거를 하는 거죠? 음, 요플레 뚜껑은 그냥 버릴 건데? 질릴 때까지 본 작품이래 아동은 아니고 그.. 불법다운 화면인 것 같아요 저거 음. 바닥에 붙어서안 나오는 음료수 다쓴 치약 둘다 그냥 버릴 건데? 음? 이걸 왜.. 버리기가 왜 아까운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